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인터넷 때문에 상가주택이나 근생건물 등의 설계와 공사가 더 쉬워졌다 또는 인터넷이 건축혁명을 일으키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터넷 세상입니다 인터넷으로 집에서도 각종 정보의 습득은 물론이고 은행 업무, 상품 구매 등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일을 다이 인터넷으로 할수 있기 때문인데 이는 비단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내 집이나 건물 등을 짓는 건축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데 필요한 땅에 대한 매물이나 가격 등을 알아보는 것부터 설계, 시공, 행정 등의 정보라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인터넷으로 건축에 거의 모든 것을 다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이는 불과 몇십 년 전과 비교해보면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합니다. 물론 이런 세상에 처음 건축을 해보시는 분들이야 거의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이 인터넷이 뭐 그리 그래 대단하다고 혁명이라고까지 하느냐고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특히 이러한 것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할 판교 단독주택 입주자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이룬 놀라운 일들의 사례가 대표적인 것으로 판교에 이어서 개발된 광교, 동탄 등 요즘은 거의 모든 신도시 상가주택 입주자 카페가 활성화되어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건축정보, 설계나 시공업체 선정 등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느 정도 실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데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특히 상가주택이나 근생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플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인터넷으로 건축 공부와 정보 알아보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요즘 여러 건축주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이나 상가주택, 근생빌딩 등을 짓기 위하여 공부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관련한 책이나 또는 강좌까지 찾아다니며 나름대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특히 요즘은 유튜브 동영상으로 정보도 얻고 많은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굳이 돈을 주고 책을 사보거나 강좌까지 참석하지 않아도 이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으로 그 이상의 공부를 할 수가 있을 만큼 인터넷에는 카페나 블로그 등의 많은 정보가 있고 특히 유튜브는 글이나 사진이 아닌 음성과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가독성도 좋고 일부 영상들은 수준도 높아서 일반 건축주들이 실질적인 건축 공부를 하기에 충분할 정도인 것이죠 즉 이와 같은 세상의 변화와 발전은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로 결국은 내 집이나 건물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편하고 좋은 환경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은 말할 것도 없고 건축을 공부할 만한 책도 없었으며 또 요즘 시중에 나오는 책이나 강좌들은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실질적이지 못한 데 비해서 최근 유튜브 강좌하는 건축사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강의를 하는 데다 특히 이런 유튜브 영상은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아마 이런 강의를 꾸준히 보고 듣기만 해도 훨씬 쉽고 간단하게 내 집이나 건물 등을 건축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시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인터넷으로 설계, 공사업체 등을 선정하기에 대한 것인데 이 인터넷은 비단 강의나 공부를 하는 데만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은 아니죠 즉 설계나 시공 등 건축 전문가들을 알아보거나 이런 업체를 선정하는데 이 인터넷 공간이 대단히 효율적이고 객관화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집이나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들은 주로 인맥이나 지인들을 통한 소개, 심지어는 땅을 중개한 중개사 등을 통해서 이런 전문가들을 알아보거나 선정하는 때도 있었는데 이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업무인데다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고 또 이런 전문가들을 알아보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는 아는 사람이라고 더 일을 잘하고 실력이나 전문성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닌데 이로 말미암아 오히려 진정한 전문가를 만나는데 한계도 있고 또 아는 사람과 일을 하다보니 할 말도 못하기도 하며 서로 정정당당하지 못해서 자칫 복잡한 관계로 이어져 요즘은 아는 사람과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대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요즘은 의사나 약사처럼 일상에서 접하기 어렵던 건축사나 시공업체 등의 정보를 이 인터넷으로 쉽게 검색해 볼 수도 있게 되었고 특히 인터넷 검색창에 짓고자 하는 건물, 즉 상가주택을 지으려는 경우에 상가주택 건축이라고만 검색창에 쳐도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을 위한 카페나 블로그 등과 이런 곳에 건축사 등 전문가들이 자신의 노하우나 실적, 작품 등을 소개하고 있어 해당 건물에 대한 전문성과 세분화된 장인정신을 가진 전문가와 업체를 객관적으로 선정하는데 아주 간편하기도 하고 대단히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더 신뢰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그런 전문가를 물색하려는 건축주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건축주 등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 전문가들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그동안 저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도 있고 판교, 광교, 동탄, 미사주구 등 상가주택 입주자 카페에 건축을 위한 많은 글과 사진 등 정보를 제공하고 그동안의 실적과 작품 등을 소개하여 이 분야의 전문성을 많은 건축주들로부터 인정받고 선택도 받아 일을 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만나는 건축주의 대부분은 이러한 카페나 블로그 그리고 특히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된 건축주들과 계약을 해서 꾸준한 작업을 해 오고 있으니 저 같은 경우는 이 인터넷이나 유튜브가 얼마나 고마운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을 정도인 것이죠 즉 과거와 같이 인맥이나 소개를 통하는 시절이었다면 어떻게 건축주 여러분들에게 저의 전문성이나 실적, 작품 등을 객관적으로 알릴 수가 있을 것이며 또 어떤 의미로는 이러한 채널을 통한 관계가 인맥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것보다 훨씬 더 신뢰성과 성실함 그리고 책임있게 일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발현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맥 등 아무런 관계가 아닌데도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한 정보로 저를 믿고 선택해 준 건축주에 대한 고마움을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작업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로서의 자세이고 또 이것이 앞으로 더 많은 일을 도모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칫 덧글 등 쉽게 떠돌 수 있는 소문으로 이를 그르치기 보다는 보다 성실한 자세와 작업이 향후를 도모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는 동영상 시대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건축주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인터넷 공간은 건축주와 전문가가 공정하고 보다 객관적인 관계를 맺는 데 획기적인 창구로 과거 인맥이나 소개를 통하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효율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인터넷으로 설계와 공사하기에 관한 것인데 또 인터넷은 설계와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효율적으로 시간과 장소, 거리를 초월한 획기적인 수단으로 이 또한 건축주나 전문가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판교 단독주택이 활성화되던 1 0여년 전부터 진행하는 거의 모든 프로젝트의 설계와 시공을 위해서 이와 같은 건축주와 설계자 시공자 등만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서 설계 과정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상황도 공사일제와 함께 매일매일 현장상황 등을 건축주와 공유하게 함으로써 직장생활이나 자기사업으로 바쁜 건축주들이 시간과 거리에 지장을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건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즉, 건축주는 굳이 설계사무실까지 오가지 않더라도 작업한 내용을 상세한 설명과 함께 그 카페에 올려 심지어는 직장이나 사무실이 아닌 출장지에서도 스마트폰으로도 의견을 주고받을 수도 있었고 공사 진행 상황도 굳이 현장에 나오지 않고도 매일매일 점검하게 함으로써 건축주들로부터 대단히 호평을 받은 바가 있는데 심지어는 설계와 공사를 진행하다가 해외로 출장 나간 건축주와도 큰 어려움 없이 성공적으로 건축을 마무리한 바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바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업무를 볼수 있는 이 시대의 최대 수혜품인 인터넷 덕분이고 이러한 카페 활용을 잘하는 것은 지나가는 말이 아닌 글과 사진, 동영상 등으로 카페에 올려져서 이러한 자료를 올려주는 저희도 자신감과 함께 또 말이 아닌 글과 사진 동영상 등으로 카페에 올려져 보다 더 책임감과 신뢰성도 있고 건축주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쉽게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기도 하며 또 이렇게 남겨진 카페의 모든 설계와 사진 등 건축자료는 그 건물을 건축하는 히스토리가 되어 건축을 한 후로도 건축주들에게 언제라도 좋은 자료와 기억으로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터넷은 카페 뿐만 아니라 형식은 다르지만 이메일이나 문자, 단톡방 등으로 간단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공사 현장에 인터넷 카메라 등을 설치해서 수시로 어디서나 현장을 파악하게 할수 있는 방법 등도 있는데 하여튼 이 모든 것은 인터넷이 만들어 준 혜택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인터넷은 내 집이나 건물 등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인터넷이 건축 혁명을 일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보겠는데 어떤 분들은 아마도 혁명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에 다소 의아해하실지 모르나 이 인터넷 공간이 위에서 언급한 단순히 정보나 업체 선정, 설계나 공사 등을 효율적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만난 회원들끼리 자발적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만난 카페 회원들이 뭉쳐서 집단적으로 주차 진입 불허구간, 주차 진출입구 폭, 그리고 심지어는 3층 3가구 상가주택을 4층 5가구로까지 불합리한 지구단위 지침 등 각종 규정을 바꾸게 하고 또 해당 지역의 환경이나 교통문제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재건축 조합과 같은 조직도 아닌 인터넷에서 만난 회원들이 행정기관이나 누군가의 지시나 도움도 없이 자발적으로 뭉쳐서 이런 일을 해낸 것인데 사실 이는 대단히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례는 판교, 광교, 동탄, 미사 등 신도시 상가주택 입주자 카페 등의 경우이고 판교 단독주택 입주자 카페 회원들은 심지어는 블록별로 마스터 아키텍트 즉 지역별로 건축가를 선정하려고까지 하였으며 설계와 시공 수준 등의 질적인 향상 공사장 주변과 마을 환경 개선 주택과 돌리번에 주차를 하지 말자는 캠페인 등 많은 활동을 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회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루게 했다는 것은 가히 혁명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로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이 회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손쉽게 하게 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상대적으로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나이가 드신 원주민 등이 많은 지역의 경우에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많은 손해를 보는데도 전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어서 불합리한 상황 그대로 건축해야 하는 안타까운 지역과 크게 대비가 되는데 이러한 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건축과 투자하기가 더 좋아졌다고 라 하는 데 대해서 첫 번째로 인터넷으로 건축공부와 정보 알아보기 두 번째로 인터넷으로 설계, 공사업체 등 선정하기 세 번째로 인터넷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더 있다 네 번째로는 인터넷으로 설계와 공사하기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인터넷이 건축혁명을 일으키다 라고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마도 이제 처음 내 집이나 건물을 건축 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설명한 것들을 실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평생 현장에서 이러한 건물의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특히 요즘 판교를 비롯한 광교, 동탄, 고덕 등 신도시의 주택과 건물 등의 인터넷 카페와 요즘 활성화되고 있는 유튜브가 내 집이나 건물을 짓는 분야까지 엄청난 유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생생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인터넷에는 다소 부정확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잘못된 정보 등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만 활용하고 취사선택을 잘한다면 아마도 내 집이나 건물을 지으시려는 건축주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도 되고 또 쉽게 건축할 수도 있는 도구가 되며 부정적인 의식과 소문이 팽배한 건축환경을 개선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려봤는데 혹시 이런 데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선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더 구체적인 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아래 더보기에 적어놓은 제 연락처로 연락을 해주시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